아, 오늘 116문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해보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함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 이제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뭐였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제 감사 속에 다뤄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 나눴죠 네. 그 감사 속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십계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획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지고 이루시고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부터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해 놓으신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을 때 주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오늘 116문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의 전제 앞에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에게라고 되어 있죠?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이 기도는 누가 할수 있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가가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왜 필요한가 요 뒤에 보면 다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어, 기독교 안에서 하는 기도는 예, 불교나 기타 타종교가 하는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만 기도를 예 그런 식의 그 기도 차원으로 이해하고 기도를 접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괴리가 찾아오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갑자기 붕 뜨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하는 기도도 해보고 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놓치고 그러는데 오늘 왜 필요한가를 다루기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전제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왜 필요한가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과 연결해서 성령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요 통로로 기도가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리스도의 인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 내가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냥 불교식 기도도 오케이 그러나 내가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의 기도의 근거 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시고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이게 기도라니까요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 안에 받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하여 소개할 겁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무엇인가 할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다. 누가 하는 거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습니다. 저 짐승이나 자연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권에 속하여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여쭙고 듣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처절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존재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구속의 씨를 약속해 주시고 구속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 주셨죠 어, 여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고 박살을 내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누구예요 이 여자에게서 나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기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셨구나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놀라움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그 기도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신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구하면 다 되는 그런... 무슨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효력 있는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부르는 순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와 교제하며 대화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알려주시고 쏟아내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관계가 회복시켜진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영광스러움이죠. 그겁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그 진덴드로프 백작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누가 할수 있나?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의 신성한 빛이 불 붙여지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중생한 사람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는요 중생인과 이 회심 없이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 텐데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사람이 돼서 또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결과물로 회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그대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거 외우면 뭐예요 그 내용이 내 안에 사실로 안 들어오는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 맞나 틀리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안에 그것이 사실로 들어오고 내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맛보고 있는가? 틀림없는 구원의 자녀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 나는 뭐 주기도문의 내용은 뭔 말인지 는다 알겠지만 이 기도가 내 안에 이것이 기도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 우리 진젤도르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는 할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 우리 안에 고민을 해야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냈다면 우리 안에 있어줘야 할 일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주셨는데 창조 목적의 회복대로 하나님의 하신 복음의 능력대로 살려는 마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목적대로 이 세상의 꿈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여전히 구하는 것에 나는 여전히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배신자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도가 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중생하고 회심을 하나님 앞에서 한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서 죽게 아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존해서요?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 할때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졌고 성취되어졌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약속하셨고 이 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약의 백성들이 기도했고요 신약의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버지 저예요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죠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공로가 아니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 내가 왜너 같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세상에만 온갖 찌들어 있다가 겨우 한번 잠깐 시간 내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응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그러네요. 제 기도 이제 그만할게.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왔을 때 저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거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실 수 있는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근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가 볼까요? 오늘 말씀이 두 개니까 성도님이 오면서 깜짝 놀래더라고. 이게 다냐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봐요. 그날에는 이 그날에는 이 언제죠? 이 그날에는 이것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기계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뭐 그날이, 그날에는이 아니고 어,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 예? 그리고 어, 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예?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 안에 이 신약에서 오신 성령님 뭘 가지고 오셨죠?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러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말해요 그날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대요 어느 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 날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어, 나의 구속의 증표로 나를 뜨겁게 달구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팔짝팔짝 뛰고 방언하는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오신 목적 그대로는 우리 안에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로 성령이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해요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주, 아버지께서 주신다.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 왜 구하지 않았어요? 끝날,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예수의 이름으로 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성령이 이마, 이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십자가의 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한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구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동안, 어? 그 동안 하나님 좀 장사 좀잘 되게 해서 제가 좀 뭐. 해놓고도 여러분 알죠? 그거 하나님이 별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시간 썼구나. 아, 여러분도 솔직히 그러, 그러지 않았어요? 한 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밥그릇 확 없듯이 폭삭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야, 이건 내가, 내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것도 어, 구한 게 아니라라는 것은 구했어요. 제자들도 구했고 구했지만 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는다 무엇을 구하라가 없어요 무엇을 구하면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구하는, 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느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느냐 십자가가 들어와서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꿈 가지고 자기 원함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라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내 안에 가져온 그 사실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아 이렇게 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구나 예, 저번에 우리 우주형, 우주성도가 와서 기도하다가 예, 이제는 주, 주기도문으로 딱맞아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마지막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끝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 기도가 안 끝난 것 같고 막 그랬죠 기억을 못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기도를 마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렸다는 어떤 마지막 구호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이 가져고 온 사실로 나는 요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걸맞는 내용이 되려면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 나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이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걸맞지 않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구함을 돌아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받으리라. 어, 돈도 어. 어. 예. 예. 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왜 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구해 보세요. 돈은 구함을 안될 거다라고 또 이제 오늘부터 돈 기도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돌아요. 이이 그이 물질에 대한 것이 이용할 양식이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 안에 가진 그 사실과 이것이 맞아서 구하여지는 내용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뭐 교회의 영혼을 위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런 일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의 그, 그 교제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아니라 자기의 드러남을 위하여 그럴싸하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요한음 14장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그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힘써 이루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아들로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하, 목사님 개혁주의 신앙을 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얘기하니까 하, 뭐 하나님이 다아서 하시겠거냐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에, 자녀가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겠지 그러면 기도 하나님 에, 때를 앞당겨 주세요 하나님 주권 아니지 참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해주 이게 해도 그럼 뭐야? 기도를 보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들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기도가 마음껏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동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 말씀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는 건다 기도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왜 머무르고, 왜 나를 무력하게 할까요? 왜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내 삶에서는 기쁨이 없고, 내 삶에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사이다가 터지듯이 그런 일들이 왜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그 뜻을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 뜻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몰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대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이유 그게 뭘까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그 언약 약속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실 메시아가 장차 이루실 그 구속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어, 그, 우리 그 7월 10 생일인 우리 은석 집사하고 또 우리 최동명 성도님도 10일이죠. 네. 참고로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에요. <웃음> 7월 10일은 그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 참 중요한 절기죠. 대 속죄일이죠. 어, 대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어, 이렇게 예, 1년에 이제 한 번,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한 1년에 아, 그 하루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번 들어가요. 네 차례 들어갑니다. 네 차례. 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 하루 동안만 허락돼 있어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갑니다. 야. 그러니까 어,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늘뭐 향불도 바꾸고 그 다음에 떡상도 바꾸고 촛대 불도 바꾸고 그러라고 늘 들어가는데 이 성소의 휘장을 제끼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이 그날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네 차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 지성소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향로 있죠.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먼저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주변을 보이지 않고 어, 이렇게 큰 연기로 가득 차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 언약계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배우면 죽는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열기를 자욱하게 하고 어, 뒷걸음질 쳐서 나와요 그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 들어갈 때 보면 레이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그 자신의 그 죄, 숯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상하죠? 어,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예, 먼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먼저 자기의 죄입니다. 그리고 어, 동쪽 속죄소 동쪽에다 피를 뿌리고 또속죄조앞에다가 일곱 번. 일곱 번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에, 거기 안에서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적 행위예요.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뿌리고 또 언약궤의 뿔에다가 바르고 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들어갔던 그향 향불이 있죠. 향로 그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 난 대제사장이야 하고서 자기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로만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해결받는 모습에서 피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아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죽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아래고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서 어떠한 자격도 없다고요 구약이 그렇던 것처럼 신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가 아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도의 근거구나, 출처구나.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이걸 근거로 나아갔다면 그 내용 또한, 내용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진 사실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알아줘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뭐냐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죄로 어두웠을 때는 내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벌어진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 당당하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1차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제가 회복됐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무엇을 아래든지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바른 태도고 자세예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해야죠 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라를 개혁신앙 안에서 잘 가르쳐드리면 기도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갑자기 놓쳐요 이제 다, 우리가 계속 그 116문, 117문에 가보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가르쳐줘요 오늘 기도는 예.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인가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부터 분명히 하자고요 첫째가 뭐였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리는 기도다 두 번째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근거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다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러니까 기도 목적을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난 자로서 그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알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일하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수 있었던 존재인데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픈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알게 된성도에게서많이 이뤄지는 일은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담대히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그 영적 무기이며 엄청난 마귀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파워입니까 근데 기도의 목적이 바뀌니까 너무나 피그미처럼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작고 소심하고 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고 만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그래도 너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창조 목적이 회복된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뭘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기도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극정성을 하고 내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금식하고 사십일 주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변개돼서 이루어지고 그런 게 기도인가요?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세 가지로 기도는 우리 사정을 우리 상황을 우리 정황을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칼비는 첫째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말해서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제가 알아요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뭐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를 왜 주셨어요? 우리 정황을 막 그래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속상했어 빨리 말을 하지 그랬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을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여기엔 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셔요? 여기엔 대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뭐예요? 여쭤볼 수 있고, 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 그런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로 집중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요, 천국 갈 생각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눌 생각이 없어요. 24시간. 하루 일, 일주일 내내 보면 그냥 구원받았고, 그냥 어떻게 죄나 안 짓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마음이 없어요. 왼수 어? 같지, 그냥.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로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살려냈으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정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파묻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과 좀 마음을 나눠. 왜요? 여보, 여보가 여 아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실 양반들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그거 하셨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리저리 뺀질뺀질 광야에서 뺑뺑이만 했지 하나님을 배우지를 않으면 어? 배우지를 않으면 그렇게 가데스 바냐야부터 해서 빙빙 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창조 목적이 회복됐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이것으로 내가 절망하고 죽을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칼빈 선생이 했던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김영준 성도님 뭐라고요? 맞아요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서 뭐가요? 기도가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어, 전지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드러내도록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짝 못하고, 어, 그,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리의 이 상황, 정황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내 실질적인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라. 마지막 세 번째로,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언해 내도록.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선한 것을 이루시는 그이 모든 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증언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사용되어진다 결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망 속에서. 그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 안에서의 그런 참된 기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살아난 영혼, 살아 난 영혼, 살 살리움을 받은 영혼이 갖는 사랑의 반응이에요. 아 이거 이거 정리하느라고 참 고민했어요. 단어가 참 살아 있는 그 영혼의 참 살리움을 받은 영혼이 갖는 사랑의 반응. 우리만이 우리만이 가능합니다.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갖지 못한 저 자연인과 불신자들은 급하면 뭐 신을 부르짖겠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그 문제 속에, 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하신과 선하신 목적이 드러나는 기도로 그게 사용되어질까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근거를 가지고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도는 그냥 염불입니다. 어, 좀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자. 네, 그러면 또안 돼요.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만이 할수 있는 하도록 우리만이 할수 있는 기도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옳은 거예요. 다른 기도 참된 기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점검해가고 확인하고 어, 정말로 중원부원하는 정말 연불과 같은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증언되는 우리만이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배우고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요 어,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지금의 내 상황과 정황에 대하여 나는 왜 불안에 떠는가 왜 염려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에덴개혁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에덴개혁장로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능력있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실이 믿겨짐으로 믿게끔 하셔서 우리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잠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늘 만나는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내 소원으로 담겨지는 구원이 참으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기도를 놓치고 세상 불신자들이나 세상 거짓된 종교들이 하는 주문처럼 연불처럼 중원부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릎 꿇어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드러내는 은밀성을 가지고 우리만이 할수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와 또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놀랍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고 응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는 은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로 어미들로 아비들로 굳게 쓰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